안녕하세요. 리버스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어, 리버스쿨 레벨 1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어떤 강의인 볼까요? 강의 주제는 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입문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리버스쿨은 제가 장표는 따로 안 만들었는데 리버스쿨은 총 레벨 네 단계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문이고요. 두 번째는 초급. 세 번째는 중급. 자, 마지막은 고급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일부는 미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내용도 있고요. 일부는 어, 조금 조금씩 많이 좀 다듬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일부는 아직 어, 기획만 해놓은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어, 완성이 되더라도 어, 초고급 과정이 먼저 완성되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 요 순서로 어, 공개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입문 과정의 과정 목표는 리버싱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 과정입니다. 어, 저도 사실 뭐제 스스로가 나 리버싱 전문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내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저도 그랬고요 어, 리버싱이라는 게 보안에 중요한 건 알겠어요 공부도 해야겠고 뭔가 해야겠는데 어, 인터넷에 보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만 되고 열정만 있다면 그것들만 다 봐도 좀 중구난방이더라도 그것들만 다 보더라도 리버싱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원이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어떤 최소한의 시간과 어떤 최소한의 노력으로 아, 노력은 아니죠. 노력은 많이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아 리버싱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 강자들은 저도 이제 교육센터에 있었었고 예, 강의도 해봤고 제 경험도 이제 강사를 했던 경험과 그리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그리고 그,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리버싱의 어떤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 틀이, 어, 그, 리버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조금 생략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싱이 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잘 따라오지만, 아, 물론 열정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어떤 해야 해서,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수준들, 학생들의 다른 수준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강의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에는 그러한 다양한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국내에는 그런 강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입문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컴퓨터에 키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초보자들도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직접 무언가의 의미 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과정으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어떤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 라기 보다는 잘 모른다 라는 전제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은 다소 쉬운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과정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초급 과정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버싱 개요, 두 번째는 아키텍처, 세 번째는 문법, 네 번째는 도구, 다섯 번째는 실전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리버싱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리버싱을 배우면 뭐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아키텍처라는 거를 담아놓은 이유는요 어 결국에는 리버싱이라는 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프로그램은 어디서 돌아가는 거죠?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거고 여기 윈도우라는 거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PPT 제가 지금 하고 있는 PPT 프로그램도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윈도우는 어디서 돌아가나요? 컴퓨터에서 돌아가요. 노트북이 됐던 데스크탑이 됐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치 위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버싱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려면 아키텍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컴퓨터 구조 시간처럼 제가 어렵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리버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식들과 어떤 개념적인 설명들을 위주로 어,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 하시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익힐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인 어셈블리 언어 라는 걸 배울 거예요 네, x86이 뭐고 암이 뭔지는 지금 필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제 언어를 익힌 다음에 그큰 그림과 언어를 들여다 볼수 있는 도구를 만져볼 거예요. 근데 도구를 제가 파트로 빼놓긴 했는데 이걸 도구를 별도로 별도의 파트로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 문법을 하면서 도구를 몇개 다뤄보고 실전 분석을 하면서 도구를 몇개 다뤄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어네 번째 단계까지 익힌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도 짜보고 그 코드를 어, 기계어로도 변환을 해서 분석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이 듣고 난 뒤에 이 강의에서 의도하는 바를 잘 따라오셨다면 어, 운영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프로그램 코드를 혹은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리버싱이고, 이 운영체제 의존을 왜 빼놨냐면요. 어, 이제 뒤에서 이제 아키텍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운영체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들, 그리고 이제 기준들을 충족하고, 그걸 이해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운영 체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문 과정에서 최대한 생략을 했고요. 그 내용은 초급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프로그램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윈도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뭐 관리가 되고, 아 운영 관리는 아니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뭐 리눅스의 메모리 관리는 어떻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이런 한 것들을 어 전체적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듣게 되면 어이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의 뚜껑을 열었을 때 보이는 코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어, 경험을 해보시고 어, 그 기술을 습득하시게 될 겁니다.